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부터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0만원 가지고 동전주 500원짜리 건설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일 상한가에 매수 잔량만 수천만 주식 쌓였습니다. 거의 한 달을 상한가 칠때 기분 이랑 하늘을 날고 있는 데 하루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한가 치면 우울증에 죽고 싶고 일도 손에 안 잡혔는데 하여간 하루는 좀 이상해서 오전장에 4,500원 정도 전부 팔았는데 완전히 최고가에 판 것입니다. 기분이 하늘을 날듯이 좋았습니다. 주식투자 성공담 책 낸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여간 1,20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나는 잠시 착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능력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과 미치도록 오만합니다그 이후 다니던 회사 주거래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 준다고 하길래 2천만원 대출을 받아서 3300만원으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투자금이 늘어나니 주식에 더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이 동통신이 7만원 했는데 14만원 간다는 말에 몰빵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2만원에 팔고 나와야 했습니다. 확실한 소문을 듣고 매수하였는데 그때 내가 미쳤지요. 2만원에서 3배 이상 올라간 종목을 두배더 간다는 말에 매수하였으니까요. 결국 코스닥에 다시 투자하다 가 까먹었습니다. 물론 단타의 미수까지 쳐서 2100만원 날렸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소문이라서 그런지 다시 7만원까지 갔었습니다. 한 달만 참았으면 원금 회복은 되었던 것이지요. 참는 게 이기는 것이고 장투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2000만원 갚으려고 아파트 담보대출로 다시 1억 5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제부턴 우량주만 산다고 나름 분석해서 3년 연속 배당. 3년 연속 흑자이면서 무차입 평형을 하는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2천원부터 매수하기 시작해서 물타기로 평당가 1,500원에 10만주 정도 샀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계속 하락하여 700원까지 갔습니다 3년동안 700원에서 20원에서 80원 오르락내리락하며 그렇게 무려 3년이나 횡보하더군요 결국 8천만원을 날리고 저는 병에 걸렸습니다 서울역 노숙자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주식은 맨날 내려가고 적자의 사기에 무슨 테마에 엮인 주식들은 망하기 직전인데도 두세배씩 올라가고 내가 선택한 우량주는 배당을 무려 30% 이상 주는데도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굴뚝주의 미래가 없다며 단타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나를 바보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매주 찾아가도 해법이 없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흑자나는 우량주는 원래 개미들이 매수를 안하기에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사주를 몇십억 원을 매입해도 개미들은 팔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우량주라고 재무제표며 모든 것을 보여주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회사 공장만 팔아도 주당 3천원은 가는 주식이라 해도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거지 되기 전에 팔라고 하였습니다.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3년 동안 체중이 20kg 줄었고 병원에 입원도 몇 차례 했었습니다. 3년 동안 배당받은 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배당받은 걸로 대출이자는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나는 나의 판단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아 3년을 기다린 끝에 2005년 1월 딱 한두 달 만에 3천5백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올라갔더군요. 주식은 참 이상했습니다. 내려갈 땐 끝도 없이 내려가면서 바닥에서 횡보할 땐 3년이 걸렸는데 700원에서 8500원까지 오르는 데는 3개월이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난 2억 원을 벌었습니다. 만약 참지 못하고 팔았다면 난 거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주위에서 팔려고 하여 팔까도 생각했지만 안판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 당시 2억 5천짜리 아파트 8천만 원 날리고 팔았으면 전세로 살았을 겁니다. 수익금 중 6천만 원을 보태서 평소를 넓혀서 아파트로 이사갔습니다. 내가 주식 팔았을 때그 수익으로 친척에게 잠시 빌려주었는데 아파트 사서 3억원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내가 팔고 나서 8,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 버텼으면 6억원 더 버는 것인데 모든 빚갚고 모든 돈을 와이프에게 반납하고 주식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게 2005년도였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털어내니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했었는데 그러나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주식으로 돈 벌었단 소식 듣고 주위에서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주식해서 돈 벌었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특히 친구들이 직장 그만두고 보험회사에 속속 취직하면서 보험 들어주고 자그마치 열개를 들어주어 150만원 매달 보험료가 나가는게 문제였습니다. 남도와주려다 개차반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험료 되기 위해 다시 주식 투자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만 단타로 벌면 되겠거니 한게 화근이었습니다. 어쩐 3개월 후 다시 주식에 손을 대었습니다. 직장인 개인신용대출 4천만원 받았습니다. 이율이 12%로 높아 이자 갚느라고 단타를 했습니다. 결국 3천만원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파트 담보대출 와이프 몰래 1억 8천또 받았습니다. 4천만원 대환하고 1억 5천으로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담보대출 이자 갚느라고 미수 쓰고 단타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결국 8천만원을 날렸습니다. 이후 원금 회복 위해 신용민 미술을 쓰고 4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겨우 3천만 원 남았을 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3년 연속 흑자에 3년 연속 배당 무차입 경영하는 회사 중 주가가 낮은 종목 선별해서 몰빵했습니다. 현재 3천만 원 벌어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수익이 100%입니다. 하지만 지금 난 우울증에 위장병에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있습니다. 왜 주식을 다시 하게 되었는지 후회스럽습니다. 주식해서 잃게 되면. 결국 주식에 빠지게 되고 헤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용돈 아껴서 우량주 사서 내려가든 올라가든 신경 안쓰고 배당만 받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 했다면 행복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25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배운 것을 몇 가지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내게 있어 차트니 투자 기법은 무의미했습니다. 이런 것 공부한다 해서 돈 버는 것 아니라 생각합니다. 둘째, 거래소 우량주에 1만원 이상 하는 주식사라. 웃기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짜증나서 못합니다. 또한 수익이 보장되면 하겠습니다. 높은 가격이 빠질 것도 많아서 빠질 때는 수십배 수백배 빠집니다. 셋째 테마주. 급등주매매 깡통되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나만의 투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25년 넘어서 겨우 찾았습니다. 전문가의 차트니 원이 다 무시합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무려 4에서 5배입니다. 첫째, 사상 최저가의 대주주가 나이가 많으면서 주식을 40% 이상 가지고 있고 3년 연속 배당에 무차익 경영 되도록 부채가 제로인 회사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이가 많으면 갖고 티는 금융사고는 최소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차익 경영하는 회사에 자산이 많은 회사는 최소한 망할 염려는 없습니다. 둘째, 호가창에 향옥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매수가 엄청 많고 매도가 적은 주식은 올라갈 것 같아서 산다. 망하기 십상입니다. 떨어지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매도량이 엄청 쌓여있고 매수 호가창에 매수가 거의 없는 주식. 이러한 주식은 겁나서 개미들은 못사지만 결국은 올라갑니다. 인간의 심리를 역이용해야 합니다. 주식 떨어질 때 밑에 받쳐놓은 주식 많을 때 거기다 던질 수 있어야 주식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개미는 매수가 많으면 그것을 믿고 사고 매도량이 많으면 겁나서 팝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넷째 장막판 주가 관리하는 주식 호가를 막판에 높이는 주식은 팔기 위해 하는 것이지 올리기 위해 하는 짓이 아닙니다. 호가를 높여놔야 다음날 좀더 비싼 가격에 팔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사상 최저가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면 수익 납니다. 물론 첫째 조건을 만족하는 주식에 한해서입니다. 오리 기쁘면 산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고스닥 사장이 젊은 일이라면 이 회사 주식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흑자이다. 갑자기 적자되면 돈 갖고 튀거나 정신없습니다. 깡통되기 가장 쉽습니다. 배당 없는 주식도 피해야 합니다. 주식해서 돈 벌어 나를 위해 쓰겠다고 생각하면 잃게 되고 남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면 돈을 법니다. 사필귀정이지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행복하지요. 주식으로 몇억 날렸다고요. 3개월 시한부 선고받은 말기암 환자라 생각해 보십시오. 돈보다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돈은 다시 끈질긴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한 번뿐인 목숨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10억 날리고 원금 100만원 있어도 희망은 있는 법입니다. 100만원으로 20억 벌지 말란 법 있습니까? 관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나도 그중한 사람인데요. 일자무식이지만 차트도 모르고 21선 이런 것. 몸매매기법아도 복잡해서 이런 건 모릅니다. 하지만 돈은 잘 벌리대요. 끝으로 주식은 인내다. 인내가 돈을 만들어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